막다른 길인걸? 뭐야, 엔드로 갈수 있는 길 자체가 없는걸? 장난 하냐 <목소리> 자, 이번에 해볼 게임은 스팀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는 더 루커라는 퍼즐 게임입니다. 여기를 가봅시다. 스타트 아~ 아~ 스타트가 시작 지점이고 여기에서 엔드까지 닿으면 해결이 되는 거네 아~ 아오 오케이 알겠어 어, 굉장히 특이한 게임이네요 음~ 이렇게 이렇게 음~ 아~ 그래서 메뉴도 컨티뉴하고 싶으면 스타트에서 엔드로 이으면 되는거고 나가고 싶으면 여기 있는걸 스타트에서 엔드로 이으면 되는거네 이렇게 어, 신기하다 재밌네 어, 컨셉 확실하고 이게 약간 그 예전에 제가 유튜브에는 안올렸는데 생방송으로 했다가 뒤지기 어려워서 갖다 던졌던 퍼즐게임이랑 분위기가 비슷하네요 그 게임 이름이 뭐였죠? 그래, 위트니스! 이, 이거, 이거, 이거, 이, 이같은 게임 공포의 위트니스 이것만큼 어렵지는 않겠죠? 이거랑 비슷한 수준으로 어려우면 갖다 버릴건데? 어어... 이건 뭐,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한붓 그리기잖아? 완전 쉽지 오, 전력이 공급됐어요? 이것도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완전 쉽죠? 오, 어디로 이어지는 거야? 맵이 엄청 넓어서 곳곳을 둘러다니고 싶지만, 또 그러면 엄청 헤맬 것 같으니까, 뭐야, 여기 못 가. 일단, 줄이 보이는 대로, 진행을 해봅시다. 여기 마침 빨간 선이 이렇게 내려왔는데, 여기 탈의실이에요? <웃음> 왜, 왜 이렇게 있어요? 왜..왜..왜 바닥으로 들어갔어요? 힌트! 힌트? You can do it. 넌할수 있어. 이게 힌트냐? 마공. <웃음> do not come in. 여기 안으로 들어오지 마세요. Thank you for your understanding. 당신의 이해에 감사드립니다. 뭐지? 조금 더 찾아보자. 어 아, 여기 있다. 이렇게? 어, 야왜 이렇게 쉬워? 한국어 자막을 달라. 오두 개가 있네요. 이렇게. 둘 하나가 완성이 됐어요. 여기에 전선을 총세 개를 이으면 되나봐요. 이건 뭐야? 어? 버려진 힌트가 있네? Go on, get. Don't look at me. 뭐지? 자기를 보지 말래요. 약간 힌트가 담배 피다가 구석에서 나한테 얘기해주는 것 같아. 여기 담배 있어. Can you hear me? I'm nothing but a rusty chunk of steel You don't want nothing to do with me 어, 진짜 본인이 얘기하는거 맞네 지금 난 녹슨 날가 빠진 쓰레기일 뿐이야 신경쓰지 말라고 이러면서 으으야 어? 오 여기 좀 제대로 된 퍼즐이 있는걸? 막 다른 길인걸? 뭐야, 엔드로 갈수 있는 길 자체가 없는걸? 장난하냐? 설마... 아이, 장난해? 아, 뭐야아! 어, 나 사기쳐요, 얘네! 아이, 진심임? 이건, 이건 어떻게 하지? 이어지게 해줘요. End. Start. 어, 뭐야? <웃음> 아, 장난해. 아, 뭔데? 음... 그 전선을 이으면 되는 거야. <웃음> 아 이거 못 깨니까 여기로 그냥 선을 잇는 거야. 오, 이제 드디어 좀 제대로 된 미로가 나오는 거 같아요. 오케이. 자고 끊어졌다. 됐다. 뭐야, 엔드가 어딨어? 끝이 없어? 이렇게? 안 되는데? 어? 잠깐만, 삐... 이런 소리가 들리는데요? <웃음> 아, 이 게임 되게 웃기다. <웃음> 아, 탐지기처럼. <웃음> 아, 재밌네, 게임이. 스타트에서, 엔드로. 위트니스보다 훨씬 더 위트있고 재밌는데요? 두 번째 거 불이 켜졌어요. 자. 그러면은 이제 이 지금 땅으로 파고든 전선을 찾아야 되는데 이게 I believe in you. 난 당신을 믿고 있어요. This is all you. 이건 모두 당신의 것입니다. Yeah, keep trying. 그래 계속 시도해 봐. Yeah, there's a trick to it, but you've got it. 이 네가 해낼 수 있는 문제들이 있어. 왜 yeah, 좀? Uh, maybe, uh, maybe you can't do it. Like y <웃음> 왜 욕해? 너무해! 힌트라면? 마야 이걸 풀어 볼까? 어 뭐야? 어? 뭐야? S에서 E까지 이어서 이게 열린 거라고? 언더스탠딩의 S에서 저 E까지 다아서 아닌가? 어 깜짝이야. 놀래라. 아이씨. 무서워. 뭐야? 어, 피피 피피. 피. 피를 흘려서 빨간색을 이어봐. 어, 어. 갑자기 공포 게임이 됐어. 어이 못 나가요. 어? 에? 갑자기? 소박하게 쏘네요. 익스 p e n 굉장히 비싼. 여기에 스크래치 같은 거 일으키지 않게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개소리 하지 마세요. 엥? <끝> <끝> <끝> 어, 그치. 총이면 다 되죠. 어, 이 위로 못 올라가나? 뭐하러 펜을 긋고 있어? 총으로 부수면 되지. 그치, 그치. 그럼 뭐야? That's very original. 너무 평범하대요. 어? It just needs more red, I think. 좀더 많은 빨강이 필요할 것 같아요. Having paint at the edge of the canvas makes you look desperate. Try again. 감명적이지 못하네요. I like it, but it's also kind of 이번엔 너무 빨강이라고? 얘가 생각하는 그림을 우리가 알아서 그려야 되나봐 색을 바꿀 수는 없어요. I can tell you're trying to say something about capitalism, but do it with more loops. More loops 라는데 loop 가 뭔데? 스프링처럼 그려보라고? Having that much paint on the canvas is not a good look under these economic conditions. Your line needs more loops. 가로로 Now you have too many loops. 이번에는 너무 루프를 많이 썼대. You need more loops. Your line needs more loops. I like loops too, but this is too many. 아니 세번 만들면은 너무 많이 그렸다고 하고 두번 그리면은 모자라다고 이런 개오 됐어! 이게 되네? <웃음> 어 이게 되네? 우와 어 되긴 되는구나 어, 신기하다 된거아냐왜 반응이 없어? 겹치지 않게 스타트에서 엔드로 스타트에서 엔드로. 음 여러분 되게 똑똑하다. 음성 기록 있는데 안 들어요? 뭔 소리인지 하 나도 못 알아듣겠는 게. 여기가 열렸죠? You can only get good at chess if you love the game. Grandmaster Bobby Fischer. h b 아, 스타트에, 스타트에서 엔드로. 스타트에서 엔드로. 스타트에서 엔드로. 스타트에서 엔드로. 아 이겼다. 근데 여전히 불은 안 들어오는데? 뭐 어쩌라는 거지? 으, 야. 여기로 가보자. 어어! 아까 맨 초반에 우리가 전선을 연결했던 바로 그 장소 위로 올라왔군요 해적이 있어? 어? 이렇게 맞추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초점을 맞춘 상태에서 스타.. 스타트에서 엔드로 발사! 되게, 되게 특이하다 게임이 진짜 신박한데? 좀 멀리 초점을 맞추고 스타트에서 엔드로 발사! 우와! 빗나가게 한번 쏴볼까? 빗나..가기도 하나? 이쯤에서 대충 쏴도 맞는건지가 궁금해 오, 내가 가리키고 있는 곳을 정확하게 쏘네. 진짜 갓겜이다. 이거, 이저 게임 진짜 잘 만들었다. 미쳤다. 왜 계단이 있네요? 오잉, 오잉, 잉오잉 엥? 어... 뭐야? 이게? 어? 왜 여기에서 바깥피를 즐길 수 있는 장소가 있는 거지? 자, 이번 이렇게. 뭐야, 너무 쉬운데? 여기가 무슨 문이었지? 그냥 닫혀 있는 문이었나? 오! 자, 여기에서 이렇게. <웃음> 불 들어왔어요. 자. 이 황금색 큐브 밑에 이게 뭐야? 오. 오케이. 오. 오, 그래 봤자 S 와 2만 있겠지. 오, 아니네. 어린이 메뉴? 뭐야 이게? 무슨 음식점 메뉴가 있는데요? 스타터에서 엔드로 가야 돼. 됐다! 뭐야 <웃음> 엄청 쉽잖아 제가 이 뒤쪽에 이 전선이 불이 들어왔고 여기가 켜졌네요 이렇게 다 아, 끊어졌다 따르오 결계가 사라졌어요? 바깥으로 나와서? 설마, 물을 밟을 수 있어요? 어? 아무것도 못하는데? 왜, 왜 나갈 수 있는 거지? 뭐, 뭐야? 할 수, 있... 아, 여기, 여기 정원 문이 있구나. 위로네. 오 뭔가를 찾았어요. 예배당인가? 여 뭐가 있네요. 리스타트가 있네. 스타트에서 2로 오요. 아 진짜 리스타트네. 이렇게 이 S는 뭐지? 아니, 아니, 중간에 이 보라색은 뭐지? 관통이 되는데, 응, 뭐야? 이게 이렇게 두 개를 거쳐서? 아 모든 문양을 다 거쳐야 되나봐.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려도 되지 않나? <웃음> 이럴 수가 겹치면 안 되나봐요 선이. 편법은 안 된다 이거지 응? 이번엔 안 겹쳤는데? 뭔가.. 법칙이 있는 건가? 운양도 안 닿았어 이렇게 됐네? 뭐지? 이번에도 그냥 이렇게 그리면 되는거 아닌가? <웃음> 이게 아닌가봐 이게 문양의 순서가 있나본데?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음... 아... 이게 그건가? 약간... 그... 꼭지점의 개수? 이건 꼭지점이 하나도 없고 이거 두 개고 이거 세.. 네 개고 이거.. 다섯 개고 이거 여섯 개고 그러네 꼭짓점의 개수 맞네 하나, 둘, 셋, 넷, 다여 일곱 개고 여덟 개고 아홉 개 그러네 음.. 굿 뭐야 왜 초기화 됐어? 왜 얻는 게 하나도 없어? 도전과제가 언락되긴 했는데, 그게 다야. 그게 다야바두바두비루 만만매야. 여기도 뭐 하는 건지 알 수가 없고뭐 그릴 수는 있는 것 같은데, 어, 뭐야? S에서 2로? 아니, 이런게 있었단 말이야. 왜안 이어져? 어, 어떻게... 리겜 침착하게 아 장난! 삐뚤빼뚤하게 그으면은 게임 오버된다 귀찮아도 한 칸씩 침착하게 생각보다 난이도가 굉장히 높아요 불이 들어왔어요? 오오오! 위로, 위로, 위로, 위로. 위로, 위로, 위로. 흥분. 여기, 여기. 허어! 열렸어, 열렸어, 열렸어, 열렸어. 뭐야, 이게? 포니테일. 아니, 이거, 그거 브랜드잖아! 브랜드가 아니라, 브레든. 아닌데? 게임 이름 뭐냐? 브레이드네, 브레이드. 브레이드 이거 이거 이거 이 게임. 참고로 이거 유튜브에 있습니다. 수익 창출이 안 되는 영상이에요. 너무 안타깝습니다. 이거 조회수도 잘 나왔었는데. 어? S 에서 2로. 헉! 시간이 역행돼요. 그 브레이드 게임도 시간 역행을 하하거든요. 시간이 역했는데, 이것도 S에서 E로. 오? 쉬운데? 어, 뭐야, 이거? 어어어? 아니 안 돼! 어유 진짜 개어려움 어? 오 어, 클리어하니까 이쪽이 열렸어요? 뭐 점수는 크게 상관이 없나봐요 와 드디어 여기로 왔다 아... 나 여기 너무 궁금했어 이 네모난 거 여기가 맨 처음 첫번째 전선이 올라갔던 곳이네 아까 저기는 다른 곳이었고 여기가 지금 계단 있는 곳 여기 계단 어 넘어올 수가 없어가지고 여기 성벽의 문을 이제 내린다라는 의미로 이렇게 그려져 있는 것 같아요 드디어 여기가 뚫렸네요 뭐예요 엔진이에요 뭐지 이게 뭐야 어오 위에 뭐가 나오는데? 뭐요, 어, 뭐요? 뭐, 어, 뭐야? 그 위에 또 조그만 빔 프로젝터가 또 나오는데요? 카메라인가? 설마 그 위에 또 나오는 거 아니지? 어, 어, 에? 위로, 위로 올려줘. 태양광 패널. 뭐왜안 움직여. 뭐야, 어,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 뭐해? 에? 에? 뭐왜 이래? 버그야? 뭐가 펴지고 있는데요? 아, 다시. 어. 아, 아, 아, 자, 장난치지 말고. 뭐야. 아, 진짜! 어, 됐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좋아 열렸다 그래 우리가 아까 미로에서 이 방법을 알았잖아 일단 해봅시다 돌아가게 해줘 Two hours later. 됐어 좋아. 오, 이제 위로 올라갈 수 있어요? 탑을. 어? 어? 이게 뭐야? 어? 저기 E가 적혀있네? 잠깐만, 그럼 S는. 어? 잠깐만. 어? 응? 어? 아, 검은색은 안 그려지는구나. 아, 신기해. 아, 여기 책이 있는 이유가 검은색은 못 지나가니까였어. 여기에 나뭇잎이 있는 이유도 있게 위함인 거고 여기 하얀색. 그 하얀색 점이 있는 거는 의미가 없는 거네. 여기서 어? 뭐야 점 그려지는데? 이거 왜 안그려지냐? 아 여기에서 그냥 이렇게 이렇게 빠지고 이렇게 해서 올라탄 다음에 쭉 된거 아니야? 뭐 어디 길 끊어져 있니? 아, 여기가 댑다만이 끊어져 있네 짜잔~~~ <놀람> <놀람> 이야! 이 모양 <놀람> 모양 뭐야? 모양 약간 이상해. Oh, <웃음> 아하개 웃겨... 아, 진짜 이거 노렸네... 아, 진짜 웃기다... 아, 너무 재밌다... 아, 이게 무료 게임이라고? 미안한데뭘하는 건지 모르겠어. Good s t 오, 천재인데. 뭐야 도전 과제 달성됐어! 딱 그자마자 <웃음> 영상인데도 도전 과제 달성됐어요. 짱웃겨. 저기 바닥에 바 바나나 껍질이. 아 게임 꺼졌어. <웃음> 와 진짜 미도 끝도 없네 이 게임. 어 아, 되게 진짜 유쾌하고 재밌는 퍼즐 게임이었어요. The l u 라는 게임이었습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노과종료